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하던 곳이었냐면은 상업활동 같은 거랑 투표권 있는 일반인들이 자기들 자기들끼리 정치적인 논의 그 같은 거할때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은 우리 의 우리 서울 시청 있으면 바로 앞에 서울광장 같은 것처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기 이제 시청 같이 바로 앞에 보시면 쪽 이오가 여기 오대이원에서 나온 된 건데 여기 이제 귀족들이 우리도 뭐 서울 시청에 약간 좀 높은 공무원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연습 같은 거 하고 자기들끼리 뭐 놀이 같은 거 하고 그러다보이면서 바로 앞에가 여기가 와구라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에 서울 광장처럼, 서울 강화도 광장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던 곳이었고 그다음 기둥들이 원래 이렇게 쫙 서있었어요, 쫙 서있어가지고 실리카라고 해서 원래는 관공서들, 서울 시청 같은. It's so cold. i o Ha. Şaban çek istersen. Dile mekaniye. Ve. Şaban çeksin var. Ve. Ve. Ha bunu sen karşına çekeyim istersen. Çok da rahat yaparsın. Ve. Oh!